완전 다른데요? 대 리얼스 파우트가 된거예요. 1대2대라는 느낌인로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는 거의 못본거 같아요. 최 순식 랩주다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이제, 이제, 뭐뭐 이제 이거는 이제 19금 얘기인데 네 이분이 그걸로인요그요달단한사람이 안녕하세요. 호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MC조입니다. 자수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릴레이시움을 이어갈 거예요. 오늘은 더블 IPA인 스톤 루이네이션 IPA와 임페리얼 스타우트인 올드 아스프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패쪽에서 스타우트로 뛰어넘네요예 이제는 완전히 다른 타입의 맥주 쪽으로 넘어갈 때가 된것 같았어요 잠깐 근데 스타우트는 저 지금 처음 들어보거든요 스타우트가 무슨 뜻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지는 검은색의 에일 맥주를 음 스타우트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가장 유명한 브랜드로는 다들 아시는 기네스가 기네스. 스타우트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스타우트 같은 흑맥주랑 이 WIPA랑 별로 딱히 연관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저희 오늘 비교시음을 하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뭔가 임페럴하고 더블이 뭔가 연결고리가 아닐까 너와 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네 맞습니다 아네 일단은 시음을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시음을 드디 더블아이피 먼저 더블아이피 네네후 거칠게 이것도 거칠게 해도 돼요? 네 거칠게 오 근데 꼭안넘볼것 같아 괜찮아요 어안 넘네 네그 <웃음> 다음에 네 이것도 따라 보겠습니다 네 이거 진짜 병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두께 네 <웃음> 반짝반짝 반짝 하죠 네 색깔이 거칠게 이거 약간 콜라? 커피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네. 시험해 보도록 이게 너무 그래서 이거 먼저 시험 시험을, 어. 시험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이거 조금 마시다가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맥주랑 달리 지금 거품부터 진짜 특이한 맛이 나요. 약간 커피 향도 나는 것같도하고요 커피가 들어갔나? 넵. <웃음> 진짜 맛있나 본데? 아 느낌에.. 음에 거품이 너무 좋아서 재밌다 생각네아 이거 좀 특이하네.. 이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거 약간.. 이게 색깔의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느낌에 살짝 단맛이 나요! 단향과.. 단향도 나고 약간 단맛도 나는데 쓴맛도 있고 약간 그 페이레일이나 약간 이런 느낌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두모금께 응응 음, 음, 와... 확실해 확실해 탄 맛도 좀 나죠? 어 맞아요 네. 그런 맛도 좀 나요 아니면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도 나 어, 있고 어 그런 네. 느낌도 나요 예. 오케이 가네? 완전 다른데요? 완전 다르죠 완전 맛이 완전 다른데 이거 약간 과일향? 과일맛? 이런게 좀 나요 이거는 네 예, IPA는 <웃음> 얘는 과일, 얘는 커피네요 그러면? 네 약간 음... 그느낌이 얘는 시트롯 서브라 그러진 않죠 스타우트 같은 네, 경우는. 네, 네. 예. 올드 라스푸틴을 딱 먹으니까 뭔가 묵직한게 뭐라 하죠? 점성이 있다나요? 그런게 묵직한게 입안을확 차고 들어오는 이런 느낌이네요 음. 아까 그 기네스랑 뭐 비슷한 계열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임페리얼 스타우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예,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그 유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대략 3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러시아 제국으로 스타우트 맥주를 자주 수출을 했거든요. 네. 근데 비행기가 없던 300여 년 전에는 아... 영국에서 러시아로 가는 수출길을 보면 바다로 가잖아요. 네. 근데 이 도수가 높은 액체는 가는 도중에 쉽게 상하지 않게 되니까 도수가 높은 스타우트들을 보냈어요. 그다가또 아... 네. 러시아는 춥죠. 춥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수가 높은 맥주에 대한 수요가 또 높았다고도 합니다. 아 맞아요. 예, 그래서 당시 커졌다. 예, 그렇죠. 그래. 그래서 당시에는 러시아가 제국이었어요. 황제가 네. 있는 제국이어서 이 황실에서 이 맥주를 자주 즐겼고, 그렇구나. 그래서 러시아 제국 황실로 가는 스타우트라고 해서 러시안 임페리얼,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임페리얼이 붙는구나. 예. 예. 그러면 이거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네.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네, 그 인디아 페일의 라이페이가 인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듯이, 네.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도 러시아가 생산지가 아니라 네. 영국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려고 만든 데서 시작이 됐어요. 어. 어,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 보면 원산지 미국. 근데. 예. 그 훗날 그 가볍고 밝은색의 라거 맥주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런 맥주들하고는 성향이 완전 반대죠. 네.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가볍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뭐 편하게 마실 수 있는 타입이 완전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점차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하지만 1980년에 미국에서 이제 크래프트 맥주, 수제 맥주 문화가 시작이 됐고 음... 처음에는 그냥 무난 무난한 스타우트들이 소비자들한테 소개됐거든요 가 음...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무난한 걸로 성에안 차는 매니아층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IPA가 있는데 더블 IPA 즐기는 사람도 음... 생겨났듯이 그렇죠 스타우트로 성이 안 차는데 이제 크래프트 맥주 양장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영국에서 러시아로 보내던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다시 소환을 한 거죠. 아 그래서 매니아들에게 손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전주인이 세게 가는구나. 예. 그래서 현재는 영국에서 전통을 지키면서 나오는 임페리얼 스타우트들도 존재하거든요. 음 근데 오히려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미국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들에서 이제 전성기를 좀 누렸다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이제 미국 이제 크래프트 맥주 양조인 노스코스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블 라이페어와 비슷한 목적으로 크래프트 시장에서 취급되겠네요. 뭔가 좀더 매니아적인... 그렇죠. 그렇게 보면 쉬워요. 네. 그래서 러시아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다시 복원은 되었지만 은 이미 러시아 제국이랑 황실은 없어졌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러시아하고의 연관성은 사라졌고 하지만 본래 임페리얼이라는 이제 황실 혹은 제국을 는 단어가 크래프트 맥주계에서는 뜬금없이 이게 강하게라는 의미로 남았어요. 강하게. 예, 그러니까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하면은 무난한 스타우트에 비해서 강해진 제품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더블하고 의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진 않나요? 예,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사실상 크래프트 맥주계에서는요, 더블이랑 임페리얼이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좋아요. 아. 그래서 양장 마음 가는 대로 더블 스타우트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임페리얼,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스타우트라고 부르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이 임페리얼 이라는 말이 다른 타입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아, 스타우트 이외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형용사화가 돼가지고 이제 원래는 황실이라는 의미잖아요. 네. 근데 황실하고도 전혀 관계없는 다른 맥주들에도 그냥 강해졌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블 IPA가 있지만 은 임페리얼 IPA라는 표현도 되게 흔해요. 음. 그리고 임페리얼 필스너 이런 것도 있고요. <웃음> 심지어는 임페리얼 바이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웃음> 어, 완전 형용사가된 거네. 그렇죠. 지금 드신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여름에 이거 한병 마시기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 대수도 구도예요 그리고 막 입에 먹으면 꽉찬 느낌도 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한 병에 막만원 정도 해요. 이런 거이 제품이. 진짜 싸다. 생각보다 가격이 있네요. 그렇죠. 여름철에 갈증 나고 치킨이나 먹을 땐 카스 세션 먹지만요. 은 네, 네. 반대로 추운 겨울날에 네. 잠이 안 와요. 어. 밤에. 그럴 때 오히려 이런 올드라 스프팅 같은 거한병싹 마시면은요 엄청난 만족감과 함께 얼굴 시뻘개지면서 참잘 없는 듣기만 했는데도 연상돼 원비어 <웃음> 네. 이런 네. 말 쓰는 그게 그쵸. 그러면 몸을 대피는 음. 음. 그럼 질문 안 해주세요? 네. 맥주 이름이 임페리얼 더블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두배두배 두 라는 느낌인가요? <웃음> 네. 아니요 그런 식으로는 거의 못본것 같아요 약간 생케다나생케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웃음> 생다예 네. 그래서 맥주계에서도요 이 맥주 매니아가 아닌지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가 이임페리얼이라고 하는 용어가 에이? 맥주계에서 에이? 어떤 의미 쓰는지 아느냐 모르느냐가 있어요 어? 매니아인데? 이제? <웃음> 오늘부터? 그 마침 오늘 올드 라스푸틴을 마셨는데요 그 한때 한 2년 전인가? 네. 이게 최순실 맥주 이렇게 해가지고 유 2년... 최순실 맥주요? 네, 네, 네, <웃음> 네 그분이 이걸 즐겨 드셨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노스코스트 이거 보면 로고부터 이렇게 고래가 보여요. 이게 캘리포니아에 네. 있는 양조장인데 음. 그 앞바다에 고래가 자주 출몰을 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동네 특성상으로 고래 로고를 이렇게 붙인 거고요. 음. 그리고 이분은 원래 이제 작가인데 글도 쓰고 약간 예술에 대해 침체됐던 이렇게 했던 분인데. 여자분을 만난 거예요. 사귀었는데 마침 그 여자가 영국 여자네. 음. 그래서 그 여자가 우리 고향 가서 살고 싶어 한 거예요. 음. 그래서 고향을 갔어. 네. 고향에 갔더니 만 영국에 갔더니 만 펍이 많은 거예요. 많죠. 그러니까 펍을 보니까 미국에서 먹던 맥주는 맥주가 아닌 거예요. <웃음> 그래서 야이 맥주를 미국에 와서 펼쳐야 되겠다 해서 음. 다시 미국으로 와가지고 양조장을 차린 게 이게 노스코스트 양조장이에요. 예. 네, 1988년. 네, 88년. 이 88년도가 미국의 양조장이 가장 많이 생겼던 88꿈나무 세대거든요. 88나무 아, 어. 그런데 이제 라스푸틴이라는 이 사람이 러시아 제국을 멸망시켰던 약간 국정 농단의 대명사인 사람이. 요승님. 예. 선임인데, 우리로 치면 고려시대에, 그, 고려의 선임 있잖아요. 신동? 어, 신동 같은 사람이죠. 네. 예, 고려의 신동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황후를 이렇게 꼬들리고 하면서 거의 러시아를 말아먹고 해서 결국에는 1917년에 이제 러시아 그 10월 혁명을 위해서 공산주의 체제로 되는 그런 게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용해 가지고 임페리얼이라는 러시아가 있으니까 러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사람을 이렇게 라벨을 붙인 것 같아요, 제생각에 아, 저는 처음에 보고 진짜 간지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뭔가 이미 남자잖아요. 네. 근데 네. 표정이 반에서?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네. <웃음> 아, 네. <웃음> 이러고 있는 거? 이, 이 사람이 네. 라스푸틴이 내 시대에 이 사람과 몇 분을 대화를 하면 무조건 여자들이 반한대요. 아, 네. 이 사람이 체면술산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겠는데? 아, 안 되겠지. <웃음> 그리고 네. 이 사람이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1구금 얘기인데 네. 이분이 그걸로 유명해요. 뭐요? 네. 어... 밤테크님 이게 이제 또 약간 1구금 네. 이야기인데 유스포프라는 사람한테 이예 사람이 이제 살인당해서 죽어요. 네. 그러니까 독약을 타서 먹였는데 안 죽은 거야. 네. 그래서 본점으로 다시 타 죽인 거야. 막 발악을 하고 하니까 아. 그렇 그러니까 끈질긴 살았는데 뇌를 네. 이제 버릴 때 발견됐죠. 이렇게 손꼽꼽 묶어 발견됐는데 그 남자 그게 이렇게 도려 나가지고 잘라내고. 이 남자의 그 요물인 거죠 요물 음. 네, 말로서 어떤 그런 거로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좀잘따는사람 네. 그래서 한때 그런 것 때문에 음. 최순실 맥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어요 그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설립자는 락을 좋아한다했잖아요이 네, 네. 맥주 회사의 설립자는 재즈를 엄청 좋아해요. 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재즈 피아니스트 혹시 아는 분인데 셀로니우스 셀레뉴스 어, 노래 들어봐라. 들어보면 알것 같은데. 그.. 그.. 어, 사랑한테뭐 이렇게 후원도 하고 네. 또 시, 시, 시애틀이나 포트랜드 이런 데 재즈 페스티벌 하면 네. 협찬도 하고 그러니까 아... 여기는 락, 여기는 재즈. 이렇게 아... 딱 양분되는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웃음> 오늘 또 어땠어요? 오늘 뭐 이런 약간 어려운데. 역사적인 얘기도 아 특히 이저 뭐지? 라벨 얘기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맥주가 라벨이 참 나름의 양조장에서 자기들만의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는 게 굉장히 음. 아이디어가 좀참 좋은 거아요 네. 그런 그때 알고 마시면 우리가 지금 계속 체맥주를 찾고 있잖아요. 자승미네.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체해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방송을 그냥 한병 덕분하게 <웃음> 빵 원샷 될때 쫙. 네, 이때 우리 방송은 끝납니다. <웃음> 겨울쯤 되나요? 겨울쯤 <웃음> 한동안 술을 안 마시더니 지연아 정신 차려.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은 스타우트끼리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처음부터 강한 스타우트가 나왔는데 네. 다음에는 이보다는 순한 스타우트를 들고 찾아오도록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맥주일까요? 순한... 궁금하네요. 네, 순한다고 하... 하다고 하니까 또궁금하긴해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 <웃음> 못하세요!